어머니의 운동교실 자 오늘은 덤벨 시리 중에 하나 덤벨로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덤벨로 하는 가슴 운동이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체육관에서 덤벨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너무, 너무 많이 하는 운동인데 너무 많이 틀리는 운동이기도 하죠 덤벨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홍언니TV에 이 영상을 보신다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틀리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덤벨을 들기 전에 자 덤벨을 들기 전에 먼저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자, 덤벨을 내리는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어디다 내려야 되냐? 일단 초보자들이 많이 갖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가슴 아래로 내리냐? 가슴 중간에 내리냐? 가슴 위에다 내리냐? 과연 어디다 내려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증이 많은데 자, 이 플랫 벤치, 평평한 벤치에서는 가슴 중간 정도 내리면 돼요 젖꼭지보다 약간 위에 쪽요 정도 내리시면은 괜찮습니다 거기서 수직 운동으로 계속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처음에 타겟은 잘 정했어요 내가 어디다 내려야겠지잘 정했어 근데 어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걸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다른 데다 내리고 있어 다른 데다가. 계속. 그러면 개수는 많아져요. 그러면 자기가, 아, 나 힘이 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정확하게 같은 타겟에 가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지쳐야 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어, 바디빌딩, 바디빌딩식 트레이닝이니까. 근육을 발달시키는 트레이닝이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들러넣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쭉 그대로 두러넣으면 자이 손잡이가 이렇게 옆에 오게 됩니다 옆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거를 팔을 펴는 느낌이 아니고 이팔 상완 이팔 위쪽 이쪽이 그렇게 안쪽으로 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넣어서 그냥 가슴에 힘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한번 힘줘 보세요 이렇게는 아마 다 힘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상태 가장 힘이 잘 들어가는 상태가 천장으로 밀어주고 이 상태가 단축의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팔꿈치를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옆으로 그래야 수직 운동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대로 그러면은 이 타겟 위치가 아까 얘기했던 수직 운동이 일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팔꿈치가 앞으로 오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올라가는 실수를 하고 얘는 내가 막더 하고 싶은 거야 이 무게를 더 하고 싶고, 어, 막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삼두를 써야, 써야 되니까. 자, 그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눌렸다가, 그 다음에 쭉 그대로 얘를 단축을 시키면은 팔이 모아지게 돼있어 이게 주로 모이는 게 먼저가 되면 어깨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우리가 크로스 하듯이 이렇게 맨몸에 힘을 주는 것 같이 그대로 쭉펴고그 다음에 내리고, 올리고. 요거를 제가 덤벨을 들고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움직이는지 를 한번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앞으로 봤을 때 어,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나 한번 보시고 오거나 내려오거나 내려오거나 내려 이렇게 대려가면안 되고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몸을 그냥 팔꿈치가 옆으로 가서 쭉 그냥 수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내려오 이렇게 옆으로 가다 보면 어깨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눌리는 느낌. 근데 그냥 눌리면 이렇게 너무 가깝게 내리면 안 되고 여기서 살짝 내 어깨 옆쪽으로 덤벨이 오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각형 모양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슴에 음. 이 가슴이 덤벨이 벤치 프레스는 전체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덤벨은 이제 가동 범위가 더 넓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끌어오는데 여기서 한이 정도 안쪽까지 더 안쪽까지 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덤벨은 무조건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건 더 깊게 단축이 됩니다. 한 번만. 때까지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가슴이 끝 때까지 모이는 인지를 연습을 하셔야 되요 이렇게 <웃음> 다리를 올리고 해요, 내리고 해요. 아또 이것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벤치 프레스를 할때 다리를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어. 이 엉덩이나 그 다음에 이 요추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리면 여기 허리가 너무 들리고 아플 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올려놓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균형을 잡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아픔보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내려서 하든 올려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운동 중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 코어가 무너져서 다칠 확률이 높아요 얘가 막 움직이다 보면은 지지하고 있는 어깨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순간 팍! 일로 무게가 가요 갖고 다칠 수 있으니까는 운동을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 하시냐면은 막 힘들어 근데 막 이렇게 자꾸 힘든데 벤치프레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올리는 순간 내 지지대가 어깨로더갈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힘을 쓰기 위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더팁 하나 더 처음에 덤벨을 들고 눕고 끝날 때 항상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저도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상태에서 가슴에 대고 이렇게 들어오요 그리고 운동을 다 하고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내려놔야지 이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이렇게 옆으로 내리는 분들이 어, 한반 한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반 정도는 끝나고 힘드니까 옆으로 내려요 일단 일자로 맞히기 그 다음에 옆으로 내리기 이렇게. 내릴 때 옆으로 내리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내리기 골 것만 유의하시면 여러분들도 혼자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그 가슴이 운동이 되는 자극을 느끼셔야 돼요.